자또 베트남에 오시면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요 게리 크래커 요건데요 여게 종류가 두개 있어요 노란색 하나 있고 요렇게 파란색, 예,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두개 있는데 예전에는 노란색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그 노란색은 이제 치즈 맛이 거든요 그리고 요거 요 파란색은 지금 보시면 코코넛 크래커 라고 써 있어요 빨간색 글씨로 이거는 코코넛 맛이에요 그 롯데마트나 뭐 가보면은 요게 이제 사이즈가 두 종류 있거든요. 요거는 좀 작은 사이즈예요 대략 한 33,000동 34,000동에 샀던 것 같아요. 우리한 돈으로 한 1700원 요정도 그리고 요거의 두배 정도 사이즈도 있어요. 그거는 뭐 가격이 한 두어 배 정도 하겠죠. 근데 제가 노란 거는 지금 안 사오고 파란 것만 사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노란 거는요 그 사실 우리나라 다이소에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여기에서 뭐 뭐랄까요. 뭐 가방에 자리도 없는데 이거를 꾸역꾸역 밀어넣고 가져갈 만할, 할 만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요 게리 그 노란색 치즈맛 그거 생각나면은 그냥 다이소 가요. 다이소에서 요거에 반만한 사이즈 정도가 한천 원에 팔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서 먹, 뭐, 거기서 먹으면 되고. 모르죠. 요 파란색도 이제 언제 또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근데 요 파란색도 정말 맛있어 한번 요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아 그리고 이 게리 과자가 요게 이제 어 베트남에서 샀기 때문에 어 이거 베트남 과자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회사 이름이 여기 보이시죠 가루다 푸드예요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사 이름이 가루다 잖아요 이 과자는 인도네시아 과자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맨 아래 보이시면 여기에 글자 보이시나요 인도네시아 라고 써있죠 네. 자와 띠무르라는 도시에서 만들었나봐요 아무튼 네. 일단 뜯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열어 보면은 아우, 열기 되게 힘드네. 네. 이렇게 보여요. 네개 보이죠? 네, 앞에 네 개, 뒤에 네 개. 그래서 총 8봉지가 들어가 있는데 각 봉지마다는 네. 2 pieces inside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크래커가. 근데 이 크래커는 크래커가 달짝지근하면서도 코코넛 향이 정말 좋아요. 네, 근데 좀 달아요. 그리고 이 코코넛 그림에 보이듯이 요게 크래커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왜 다이제스티브 초콜릿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붙어 있잖아요. 초콜릿이랑 다이제스티브랑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또 뜯어 볼게요. 자, 뜯었어요. 이렇게뜯으면요 안에 보이시나요? 네. 자, 요렇게 묻어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무슨 코코넛 초콜릿 묻어 있듯이 묻어 있고요. 그 위에는 그초 그, 코코넛, 그, 뭐라 그러죠? 그, 허연거 네, 무튼 그거, 과육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것도 살짝 묻어있어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아, 코코넛 향이 확 들어와요.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어, 동남아 느낌이 확 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동남아 느낌은 막 이상한 냄새가 아니라 그 코코넛. 너무 맛있어요 오.